또 잔다. 이거 봐. 이거 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적게 내는 이유는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나쁘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 저희 회사 시스템 자체가 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열심히 놀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가 맥주를 조금 많이 마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정도 됐습니다 하의 모습을 잠깐 구경해볼까요? 어? h e w 어자자자 그러니까 누가 Couldn't get o 이 e 이 e y o n d you, new, what eh? Byzo, Byzo, 오 y z 오 Ma, Kinao, Kinao, Dilambiet, Mia, m i 엠메콤민 M, 민 M, 아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이거 봐 M, 이거 봐. 응. <웃음> <웃음> 여동생 괴롭히기 M, M, M, M, M, M, M, M, M, M, M, M, M, M, 이 M, 이제 M, M, M, M, M, M, 응, 그래도 지각은 안 했어요. 감사. <놀람> 너무 <놀람> <놀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어떻게? 못 떠나? 왜 안. 안. 안. 안. 어? 싸우, 응, 헌빈. 싸우. 거의, 거의, 거의, 거디 어제 도 이제 여기 있는 여성분들끼리 또 죽이 잘 맞아가지고 어, 술 한잔 하러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인 자리라서 저는 참석을 안 했었고요. 어, 우리 한은 거기서 뭐 술을 많이 마시진 않고 그냥 좀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잠깐 잠자는 거한 시간 정도 잔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는 모습도귀엽고한번촬영을 소재로 한번써볼까 해서 한번 드림 잃어 봤습니다. 잘 잤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요. 아홈 나이 홈나이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안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핌오핌 네 음. 그래요. 네. 오늘은 넷플릭스 볼게요. 그래뭐 공부도 할게요. 네. 그럼 샘핀 뭔지? 한 곡? 몇개한네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는 너무 길어. John. 도깨비 정주행 시키라고? 아, 도깨비 좋긴 하지.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김, 고 음, 아. 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마동석? 아. <웃음> 형 이거, 그거 있나? 여기에? 범죄 o n z o 이거, 이거. Madonzo, 이거, 이거. m a d o n z 가 이거. Madonzo, 이거. m a d 이거. 보자. 벤츠도 많이 몰아 봤나? 벤츠. 벤치 이거. m a d 는 n z o 이거. m a d o n z 이거. 같 이거. 라이쌤 m 아니요? You 아니 know, no? 음. 기생충을 아직 못봤다고 해서 기생충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포? <웃음> 영화를 보고 한번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뭘 고르지? 너, 너가 직접 골라봐 뭐 볼거야? 어떤거? 이거? 이렇게 a n j i Kanai, Moya, Kanai, Kanai, 트 a n a i Kukanji, Kukanji, k u k a 보 j i k u k a n 생 i Kukanji, Kukanji, k 형안차응형나안차형 어, 어, <웃음>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웃음> <웃음> 이가 빨리, 빨리. <웃음> 제 아파트까지 짓고 오네로뭘그 <웃음> <웃음>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로 생겼구나. 이거는. <웃음> 보는 <웃음> 게 뭐야?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그렇게 생기게말던가 어머니 진정하시네. 당신은. <웃음> <웃음> 네 저희 저희 양념치킨 한 마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그 그, 그 떡볶이 떡볶이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나이 아니, 캐리.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저요. 우리도 치킨 먹을 거야, 치킨. <웃음> <웃음> 아 그래? 이커 그만 둘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까아아아아아아같아다아아아아아아아 치킨 왔지치나 지키나, 다키나 지키나, 지키나, 지키나, 지키나, 지키나, 지키나, 지키다 저번에 우리 치킨, 컵메어 응, 응, 응. 영화 보면서 치킨 먹어야죠 언제 나와요? 치킨이 30분 지난 것 같은데 <웃음> 아이 또... <웃음> <웃음> 진짜 저렇게 하는 건 모르겠다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하줌 집에 보내겠습니다 내일 마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보고 어, 그 감상평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à chúng 베 a sẽ t h ấ 응? con 아. đ â y được không? Em ở đây được không? n g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n n n g 우리 영화 봐야 돼. 영화 쌤핌아 이거 일단 신발부터 신어. 샘, 샘, 어, 우리 쌤 빔. 어? 예, 컴 그래, 아, 어, 요, 요. 아,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웃음> 일을 안 하는데 돈 받을 수 있냐고. 어, 우리 노는 회사야. 감사. 아? <웃음> 워킹 니뭐 <유니믹>. 어, <웃음>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서울 하시면. 그럼 리 일주일 넘는 기름만 도 못하시네. 야, 업시간에게뭐하는짓들이야 다. 라네내 팀하이컴 김하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 람디 <웃음> 그래서 영화 한 편은 종료했고요 오늘 본 내용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계속 계속 웃더라고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아 자부심이 좀 사네요 음.